자 마스터 일레인데 어, 이거 가끔 히트한 지금 세일 중이잖아요 2018 골드 에디션로지내데 뭐지 어떻게 장비가 일단 편의성이 좋아졌긴 좋아졌다지만 장비가 일단 좋아졌긴 좋아졌다지만 장비가 좀 그래서 그렇죠. 장비가 어떻게 이래서 개성시켜 주지 왜 어쨌든 시작할게요 초반에는 양복 이게 뉴비들 분들 같은 거건 장비 이게 안될 거예요 일단. 저도 사일런트 어세신 슈트 모드까지는 이건 정말 어려워서 유치고 하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 일 때도 어려웠는데 이때는 그런데 가, 간단하게 해드리는 거 봐야 돼요. 근데 이건 초반 판이니까 도 독살 살까지는못할 거야. 독살은 어려우니까 독살을 하려면 사피엔자 퀘스트였나 사피엔자 퀘스트가 그래서 일단 그래도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건 EXP잖아요. EXP 경치, 경치니까 경치를 빨리 모으려면 사런트 워셋인 히트 올리. 그러니까 변장 안안 해하는 모드인데 이렇게 하면은 중참이 돼요. 그사런트어셋신거 중참이 돼서 좋은 점이 경치를 8천 발을 중간 난이도니까 어차피 히트맨 2016은 중간 어려움뿐이었는데 이번 히트맨 2 0 1 8은 쉬움 보통 어려운 있는데 제가 쉬움은 못하겠어요 진짜 쉬움 하는 맵이 너무 바뀌었다보니까 어려, 어 어려움은 못해요 제가 아 어려움이란다 저기 못들어 함부로 가시면 안됩니다 들퉈어요 무기 때문에 들대는 저게 안들는데 b 안들켰는, 블러드는 저게 안들켰는데이제는이게 들키다 보니까 여기여 내려놔요 아요아은면은렇게이리안이실거라면저저저아이 방에 이방 그 타브의 뿐의 간부 기절시킨 다음에 해놓은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다가 슈트 온리에 오르태도 합니다 근데 투가 좋으로 되니 원원 그거 팩 있다 보면은 이거 화이트 레퀴엠을 얻을 수 있어요 한국에는 이거 sir. 못 얻습니다 제가 이거 2016 레퀴엠 얻으려고 노력 진짜 했는데 못 얻었어요 결국 제 f you need anything, 기 l e a s e don't do that. I'm sorry. I'm sorry. i 암살 o r 가있 I'm sorry. I'm s o r 병원 갔다니 목 사실 오늘 어제 방송 그렇게 일찍 끝낸 이유가 오늘 쉬는 다는데 목에 염.. 목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병원 가서 봤는데 목이 빨갛.. 염증이 생겨서 빨갛다해서 지금도 약약 약 먹고 저녁에 있다 약 먹을 예정이에요 아. 말은 적게 할게요 여기서 저 의뢰.. 저 암살 타겟팅이 말을 걸면은 그때는 처음 그때는 그 얻을 수 경험치 특이 특이 업적에서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토리에 관한 거는 위키라든지 여러분들이 다 여러 분들이 이미 리뷰하시고 찍었기 때문에 일, 미리 안 알려줄게요. Good e v i n g I don't believe we've had the pleasure, Mr. Reaper. Tobias Reaper. I'm a friend of Victor's. I see. I wish I had been informed. Well, no matter. Do enjoy the auction, Mr. Reaper. I will see you later. Looking forward to it. 이렇게 도전 과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 여자를 죽일 거예요. 근데 함부로 죽이선 안 돼요. 일단, 일단 무기는 밑에 내려놔야 할 상황이고 그리고 저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있는 딱이기 때문에 짜증나요 그럼 어떻게 죽이냐 사실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어렵긴 한데 아니면은 충분히 말렛떼에서 장비를 업그레는 것도 나,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아직 들어가면 안돼요 암살 타서 저기 있기 때문에 한 명씩 한 명씩 공격 암살 해야 하거든요 뭐야 저왜여기서와 잠시 예상의 일이 생겼습니다 죽이는 방법이랑면 본래는 피아노 줄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목절라목목 뒤통수 공격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닭가리는 안들어가죠 총이 소음기라서 소음기를 들으면 안 돼요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언젠간 계실 것 같은데 그 그게 안 돼요. 저일 게임 저격한 적격 함을 했다가 조, 총소리 들렸다고 애들이 저격저 제가 저격한 장소로 쫓아옵니다. 이렇게 과도한 명씩 치워 줘야 돼요. 안 그래다가 티키 누르지 마세요. 저기 때 이거 변장이에요. 티키 누르세요 옛날엔 G키로 이거 없앨 수 있었는데, 이제는 패치가 돼가지고 제 티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쏘면 안됩니다 가위를 써도 상관없어요.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줍시다. 암살 게임이란 게 원래 기다리면서 죽이는 거 죽이는 게임이라서. 좋아죠. 아, 이러면곤란나데 그냥 빠르게 지나갑시다. 다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키를 누른 다음에 이 키를 눌러서 목이 직접 부러뜨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팀에는 아무 잘못이 수천 수백 개다 보니까 어떻게 두고 있든 여러 모두의 마음입니다. 이거는 예상 못했어 나 진짜로. 아 그리고 감시카메라 부숴줘야해요 하자 하시는분들은 가방 적길래 빨리 들어가주시다 권총 왜 가져왔냐고요? 감시카메라 부스러워 그냥 총썼다가 들킵니다 엔지 컷들이 두번 일어났는데 이거 제가 완벽히 못거요 독살해야.. 독.. 아까.. 노바카.. 노바자 여기서.. 아.. 영상 짤렸어 그래서 다시 암살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제 노박카풀 사일런트 수트올린 람사라 할건데 일단 그전에 카메라부터 부십시다 하드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알아두셔야 할게 왜 카메라를 뿌수냐면은 이거는 간단합니다 하드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듣히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왜냐 일단 사일런트 날라가고 그 다음에 카메라 때문에 경기병들 몰려온다 그 위치에서 <웃음> 그렇다 보니 추천, 추천드리지 않고 내려갑시다. 참고로 티켓 변장 누르지만 눈, 변장 누르시면 안 돼요. 그래, 수트 올리 날라가니까 <웃음> 진짜 유도 미사일이다. 이거 버그 유도 미사일이라고 들었는데, 총둔 꺼냈다 이거는 게다가 가방은 나중에 쓸 일이 있으니까 리듬 미사일이라고 해서 시 <웃음> 때면 이거 고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없애고요 미끄러져 이럴 여기까지 오셨다면 세이브만 먼저 하는걸 추천드릴게요 어디에 세이브하냐 정비를 따돌리거나 노바코프를 따돌리는 거두중 하나를 하시면 돼요 두중한명 반드시 걸리니까 노바코프가 걸릴 때는 목을 부러트리는 것도 상관없어요 총 절대 쓰지 마십시오 소음기 껴도 총성 발포됐다고 감이 뜹니다 2016 때도 그랬는데 걸리 좀 걸리세요 피는 누르지 마세요 절대 사일런트 어색은 온리수트 하고 싶다는거 그리고 타이밍을 좀 기다립시다 CF 특히 달리리달라도 저기까지 빨리 가고 싶다 해서 뭐들어왔면 안돼요 아까처럼 시체 그냥 냅둡니다 아 시체 하나 기절시 이제 노바카프가 한바퀴를 돌거예요 죽이시는 타이밍하고 마.. 생각은 다 마음대로 어떻게 죽이시든다상관안해요 총으로 쏴죽이든 아.. 총으로 함부로 쏴면 안되지 와이어 있다면 와이어로 하는것도 있는데 잠시 멈출게요 볼 때까지 이제 거의 다 왔죠? 아 그리고 위에 위에 3층 여기 있고 위로 더 올라가시면 안 돼요. 정비원 이 있어서 들킵니다. 정비원 물론 일을 하고 있어서 먼저 기절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제가 어디 가냐 만약 폭주 어디지? 만약 이거 하고 싶다면은 사실 저희 둘다동치인데 이, 여기 있는 사람 기절시키고 변장해서 이 체인의 리모컨을 가져가면 되는데 이거는 다른 분들 거 보세요. 스 한국판 트올리 사이언트 어시신쪽 사이언트 어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다른 분들 거 보시면 된다고. 제가 소전 때문에 미리인 게 너무 많은 게임이 너무 많아요. 배필도 샀는데, 배필 5는 그함무로 못하겠어요. 지금 튼 목양증 때문에 제가한 바퀴 더 도나 보다. 어쩔 수 없네. 제한 바퀴 더 도나 보다. 이거 포원 쓰면 되는거 아까 얻은 포원 쓰면 되는거 아니냐 하면은 이러면 지하실에 폭탄 설치하는게 더 빨라요 왜냐면 보디가드들한테 이게 절, 전화해서 지금 암살 타겟 팅들이 위험하다고 지하실로 대피시키라고 하는데 그랬다가는 가드가 무려 4명 각각 1명씩 4명이나 붙기 때문에 제가 더 힘들어집니다. 폭탄 쓰면 되지 라고 하는데 그랬다가 싸우더 신이 날아가요. 일단 과격하고 과격하고 총성 소리 엄청 크고 다들 보이는 곳에서 암살 절대 금지입니다. 과격되는 것도 절대 금지지만 근데 목줄.. 목. 덮쳐서 공격하는 게좀 어렵다 하시면은 피아노 줄이 있긴 했는데 그러면 좀 눈치를 눈치 눈치 빨아야 하고 빠르게 도 빠른데 좀 제가 그런 거 선, 스타일을 선호하지가 않아요 제가 원래 총 저격이라든지 독, 독살 독살 쪽으로 시트맨 하는 스타일인데라 근데 2는 기존 원 플레이어들에게 그걸 안 줬어요 무기 장비 또 얼락 해가야 되 저기 이제 운네을다 <오네요. 웃음> 오면 코인 반드시 써줍시다 저기 조, 타이밍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일 나요 또 어디 가냐? 그렇다고 대놓고 있는 데서 죽일 수도 없어. 이번에 도무야 하면 어떻나 다른 방법 좀 쓸게요. 모디가드가 없어지니까 애가 L가... 지하실법도 있긴 있는데, 지하실법은 전체가 진짜 비추라서 그거는. 그건... 대피소에 폭탄을 설치할, 설치하는 거밖에 답이 없네. 그랬다가는 일단 저기 CCTV 실에도그 애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두세 명 정도인가? 컴퓨터 보고 있는 애들 때 네, 컴퓨터 보고 있는 애들까지 있으니까, 네다섯 명. 공전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반드시 생길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두겠는데, 그랬다가는 저, 저기는 정비공이 되지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칩니다 총으로 그냥 슉! 하고 쏘고 싶은데, 아, 그랬다가는 들키겠구나. 네시트맨은 원래 이렇게 이런 맛으로 플레이하는 겁니다. 총 모델로 쏴다가 와이 것보다 나아요. 그리고 이거 들키고 학살하면은 점수라든지 경치잘못 받아요. 업적 깨는 것도 없고 이건 어설팅. 응? <놀람> 어느 면? <놀람>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저놈 뭐야? 씨. 회기장에서 촬영하고 있으래 스가왜 여기 있는 거야? 너무 두지 마세요 진짜 꽉 차서 안 돼요 어차피 타겟이 아닌 이상 쓸 일도 없겠지만 아 참고로 얘한테서 얻은 핸드폰 쓸 필요 없어요 잠시 세이버해줄 수 있다 타이밍이 정말 안 맞는 것같아 가방 잘못 던졌어 씨. 코인을 던져야 했는데 가방을 던졌어 씨. 진짜 잠시 없다경치노가다도 아니고 이게 뭐니? <웃음> 잠시 과격하게 좀 갑시다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래가라면 들켰어. 아 들켰구나 안되겠네 역시 이렇게 돼서 다 과격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쯤에 실패해서 어쩔 수 없어요. 거의 둔갑요저 위에 거 떨어뜨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랬다가는 그러면 좀 이미 방법을 바꿨어야 했어요. 이렇게 죽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웃음> 일단 튀어야 합니다. 이제 경비원 쪽이 제 쪽으로 금방 달려와서 총으로 써주면국탕을 깨우는 그냥 망했고 나가는 법이 야 간단합니다 이쪽으로 나가셔도 되고 아니면 저격하셨다면 헬기 타도 되고 저기 열쇠는 반드시 키로하하는데 저거 얻는 법을 몰라요 제가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저럴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 역시. 역시 아까 방법 안 돼요. 아까 방법은 안 돼서 그냥 경비 따돌리고 암살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거, 와이어 줄 준비하시고요. 코인 반드시 필수입니다, 이 게임은. 소리, 소리 내는 건 일단 필수예요. 아, 역시 안 되네, 총. 세이브, 필수. 이게 타이밍을 제야해서 이러면 제가 어디 타이밍 제줍시다 안그러면 망해요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저도 안 쓰는 방법인데 이어 쭉 하는 순간 들켜요. 경비할이 이렇게 하면... 아, 이래서 제가 이 방법 진짜 싫어합니다. 그 어떻게 다시 해주시고요? 나 빗나가서는 안 돼요. 노마코프가 들이키면 안 돼요. 배우고파면 안되는데 이게 미리 와. <웃음> 이렇게 죽임시면 됩니다 쓰는 어떻게 하냐. 하, 아까 방법으로 합시다. 죽이는 순서야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 나가시면 되는 근데 원래는 아까 트롤 아까 예상치도 못했어. 아. 옛날 옛날에는 가드부터 죽였도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대량폐주해야다나 편집하는 곳이 참 l r i g h t t h 아니면은 이게 아까 가는 법이 좀 어렵다 하시면은 이것도 있을 방 지금 짜증나빨 타이밍 잘 맞췄어 안그레다운 큰일 났어 기다려줍시다 분기면 돼. 주시면 또... 아, 뭐 이렇게 즐기시면 됩니다. 또아 오케이 미래도 싫어 방송으로 하면은 제가 편집하기가 귀찮아졌어요. 아님 총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자 해주게 해서 그냥 총 들고 나가면은 들켜도 제가 죽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든 검사를 안 하니까 좋아요. 이러면서 진짜 사이은트 어세신 수트 울리테요 안되시면 이거 안되면 이거 큰일이에요 패치되면은 이거 두개가 열려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돼요 제일 시험했을때는 이거 같이 열리고 제일 어려움할때는 세개다 열리는데 프로페셔널.. 뭐야 왜 이게 만약 발각이 아까 아까 발각 몇번 돼서 그런데 발각이 안된 상태에서 타겟을 둘다둘다 피아나트로 하면은 반드시 5성땁니다 제가 좀 빨리 해서 그래요. 이거 스토리 라인 하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은 빨 빨아 이거 다 깨도 20렙이 안 된다면은 제가.. 제가 쓴 방법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은 당연히 하시면 안됩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저도 이거 제대로 엄청 고생했는데 그러면 다음 편에서 듣도록 하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